해서 이제 어 일단 앞을 봐야되고 아 그러면 이제 둘을 골라라 그러면 앞을 본다는거죠? 네네 그리고 두번째로는 이제 어 접속자가 이제 있는지 아 접속자가 있는지 보고 네네 네. 그리고 어 네. 이렇게 두 분만 아. 보면 될것아요 아, 네. 어, 그럼 봐서, 네. 그럼 어떻게 판단해요, 판단은? 어, 판단은 이제, 있으면, 접속사가 있으면, 뭐, 뭘 골라야 돼요? 아, 접속사가 이제, 있으면? 네. 인칭 대응하고 네네네. 네, 네. 아, 예, 접속사가 이제 없으면 네. 관계되는. 아, 네. 잘했습니다. 아, 네네, 잘했어요. 네. 잘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 잘합니다. 네. 네. 좋아요. 꼴찌에서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은 대개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